과 유괴벌에서 구원의 완성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자꾸 했던 뭐머릿 속에 딱 구원하면 이게 딱탁다할 정도로 여러분 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이렇게 할수 아주 제 그림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부시 아 여러분들의 아 어, 오자가 나온 게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면 성부의 주권적예정좀 있지요. 아95 페이지에 있지요. 어, 성경, 성경 1번에 있지요. 95 페이지 성경 1번에 추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네덜란드 국화 추립 나와요. 아95 어, 페이지에 에베소서 저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10절 바로 위에 제일 끝에서 성경 구절 두개 나와 있지요? 예, 그 위에 바로에 위 튤립이라는 5대 교리.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찾았어요? 네. 거기 튤립이 스펠이 틀렸어요. T U L I P R I P 가 아니라. 어, 어, T U L I P 란 말이죠. 여기 R 자로 잘못 됐지요? 튤립이. 요게 이제 5대 진리예요. 어, 네덜란드 사람들의 국교가 기독교 장로교 장로비 아주 거기는. 그런데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의 평생의 그, 그 가르침을 다섯 가지 말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날을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정말 꽤 뚫어봤어. 요 너무 잘했는데 요 T는요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토탈, 토탈 디피라비티라고 그래서 토탈 디피라비티에서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포탈 디피리티. 그다음 이유는 언컨디셔널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아, 어, 일렉션, 무조건적 선택. 여기 하나님이 예전하고 선택할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거 구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요. 아, 어, 무조건 선택. 어, 언컨디셔널. 컨디션은 조건이죠. 언이 들어가면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 일렉션 무조건적 선택. 여기 l자는요. 리미티드. 리미티드 어 m 몬트를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성자가 구속할 때다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해요? 성부가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하고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제한 속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제한 속죄. 리미티드 제한됐다는 말이죠. 어 m 몬트 리뎀션 똑같은 말을 했죠. 그다음에 i 가요 이레지스티블이 저항할 수 없는 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레이스 여기 보세요. 성령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안 믿으려고 발붕쳐야 소용이 없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해. 믿어지는 걸. 근데 선택하는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하나 해도 안 되는 사람일 그러니까 이레지스티블, 이레지스티블 저항할 수 없는 그레이스 은혜를 받게 돼요. 믿음을 죽벌이 그냥. 자, 우리가 권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고라고 마음 먹으려면 완전하게 그냥 내가 저항하는데 상관없이 막해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아, 뜻이고 P는요, 퍼시비런스 프로텍션을 갖다 그랬지요. 그런데 프로텍션하고 퍼시비런스가 어떻게 달라요 프로텍션은 그냥 단순히 보호. 그런데 같이 참고 보호를 해주는 걸 보라고요, 퍼시비런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성도는 끝까지 견뎌요. 왜요? 하나님 보호를 해주시니까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신앙은 지구력에 끝까지 젖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면 내 식구가 아닌 거예요. 내 식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튜립이라는 이게 요걸로 이제 그 진리를 옛날 사람들이 펴맸는데 이게 벨직 어, 신앙 고백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내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참 잘해놨죠. 그래서 그 스펠이 들렸고요그 다음 96페이지 어, 여러분 그 회계가 뭔그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거다 나와있죠? 설명이 이거는요. 아, 여러분들이 믿음 어, 믿음은 내 구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 다음 회계는 뉘우치고 되돌아 서는 거. 어, 중생은요. 중생은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중생이 우리가 흔히 다시 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 중복해서 중 아, 다시 난다 그런 뜻보다는 아니 사, 사람이 다시 나서 또죽는데벌요 죄인에서 죄인이 또 나면 뭐래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중세이라는 단어가 거기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아,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예, 땅 위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 말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생이 뜻이 뭐라고요? 한 어, 한 위가 어디에? 하늘로부터 한 하나님께로부터 어, 이 생명이 왔다. 이렇게 해서 중생. 요요 요 단계지 여기. 소명 단계하면 믿음의 중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라는 말을 성경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칭의라고 있죠? Justification, 칭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어, 불러서 우리가 예수를 어, 믿음 주어서 우리가 믿죠. 예수를 믿으면 어,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 재판 속에서 판정을 내려버려요. 무죄 판결 딱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 판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근데 판사가 너죄 없다? 무죄로 해버려요. 그것을 어, 법정용으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써 어너 다시 예수가 대신 죽어서 넌죄 없다. 이제 끝. 죄가 끝났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것을 뭐라고요? 칭의라. 의롭다고 불러 주신다. 죄인을 어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하고 어 인치문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끝까지 모여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세요. 본래인칭이란 말이 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는다 한 말이 인칭이거든요. 옛날 이건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양을 쳐요. 그러면 이제 갓동있네 양도 있고 을동있네 양도 있고 순동있네 양도 있고 양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섞여버리면 누구 양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갑동인데 갑동이는 A자를 쇠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불에다 달고가지고 자기 양에다가 다 A자를 찍어요. 이렇게 땅땅 찍으면 이거를 찍는 것을 인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표시예요. 소유권의 표시예요. 권리 표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인출을 딱쳐버리가지고 어, 이제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주장해요. 인친 사람이. 성령님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주장해가지고 사탄이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끝까지 보시는 거 아시죠? 이건 사탄이 도대체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끌어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 이를 꽉 쳐고 해요. 하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치는 것을 뭐라고요? 인친다.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소유를 확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용어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죠 아, 육체적인 자연의 삶과 아, 이렇게 되어있죠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 이제 천국이고 여긴 땅이에요 땅인데 잘 보세요 아,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은혜 받아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막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이 사람은 아, 이게 땅에 이제 붙어 있는 사람이렇게요 뭐, 뭐, 어떤 사람 믿음이요? 예수 믿는다고 막 찬양하고 기도 한다고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땅에 떨어져 이렇게. 요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뭐냐면, 회계가 없이 그냥 여기 땅에 붙어 있어요. 말하면 중생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은요, 어, 여기에 땅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 그래이 사람은, 이 사람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만 실망하기도 못는데이사람이 사람은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이렇게, 천국과 요상 가까이 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영적 생활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어, 우리가 이제 이천 아주 이게 가깝게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생활해서 이게 쭉 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다시 이게 밑으로 따서 바닥으로 떨어져야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 왜? 여기서 끊어졌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중생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걸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 그 도표가 조금 그런 표현이 잘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되질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 영화라는 글로리피케이션 그 발음을 해보세요. 영화라는 102페이지에 가운데 영화라는단어를다같이글로리피케이션 <웃음> 어, 박진 발음 요이영화 크게 이 영화를 이거빨를이 영화를 이 영화를 보세이션화를 보세요. 이 영화를 보세이 영화를 이영요이 영화를 보이요이 뭐이게 미국에서 이 강의하는 미국 사람들 아. 강의를 다 지금 무슨 말을 한다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글로리피케이션 단어만 딱 들으면 뜻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고몇 단어 가지고 다 쓰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영어에그 시간 한 시간이 있어요. 한 타임으로 근데 글로리피케이션은 어... 죄와 관계 없는 상태를 천국 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화로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죄의 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 가서 이루어질까요? 천국 가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어, 부활에서 부활로. 부활로. 부활로 부활로 영화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영화로. 잘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화의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요. 믿음을 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의 1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믿음을 첫 번째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믿음. 요거 믿음은 성화의 믿음. 그런데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없이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1차 영적으로 포활한 사람이 육신 포활을 믿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미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이미 부활을 했을 때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올라가 앉는 거예요. 이미 영화가 된 사람이 나중에 영화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죽어서 영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올라가있다 그 말이에요. 보셨죠? 영이 부활을 해서 이미 올라가있어요. 이건 죄가 이 영혼을 근다르지 못해 절대. 아까 얘기를 했죠? 어, 하나님의 신이 너희로 하건 죄를 절대 못 지키고 하 악의 세력이 너희들을 절대 근다르지 못하게 한다. 딱 그렇게 돼 있지요. 그건 영혼을 말합니이 영혼이 죄를 받아들이고 부인를 못해요. 아니 저, 저걸 못해요. 죄를 못재요. 그러면 영혼이 이렇게 부활된 사람이 장차 육의 부활의 영광 그걸 이미 영광을 얻었으니 영광을 얻은 사람이 다시 육신의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어서 영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 영생, 이미 영생 영, 영, 영,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 영혼의, 어 영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빨리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요한복음 몇장몇 몇 절? 5장.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지요.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여러분들은 심판이 면제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예, 이미 옮겨져야.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은 평생에 암기를 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자그 다음에 그림을 아까 어디에 그림이 아, 지금 어디에 있지? 네. ]까지. 어, 에덴 동사는 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등장하면서 역사에 등장하면서 그게 다 깨져버리고 죄, 사망, 애곡, 곡, 슬픔, 어, 이게 질병과 고통의 세계가 계속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대부분 다 차지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끝나요? 사탄이 퇴장 자, 사탄이 등장함으로 어, 슬픔이 왔고 그 다음에 그건 언제 끝나요? 사탄이 역사에서 퇴장함으로 끝이 나요. 그 안에는 계속 죄의 세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생과 똑같은데 하나가 틀려요. 영원자만 하나 더 들어가요. 영원자. 영원하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영원하다.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아, 다시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불행이 왜 생겼어요? 사탄이 등장함으로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3장에서 누가 떠나요? 사탄이 무대 역사에서 떠나요 그래서 어, 지옥불모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뭐가 이루어져요? 영원히 새하늘과 영원히 새 땅이 되지고 <웃음>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된다 자 그래서 그 음,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마귀 때문에 문제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를 보시겠어요 104페이지에 104페이지 보시면 구원의 과정 설명을 했지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면 그 십자가 안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면 믿음이 생기고 불신에서 떠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지요. 그렇죠? 성도. 아, 성도의 성도 아, 여기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거 지우시고 성도의 성화라고 바꾸세요. 성도의 성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한다? 성령님이랑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헌신과 봉사하게 되고 자, 사무일치 하나님이 끝까지 보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의심이 사라진다. 그 말이죠. 어, 여게 이제 같은 말을 요약해서 다시 놨고요. 어, 105페지에, 자, 구원과정 질질을 여러분 서로 한번 나눠봤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고 할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거냐? 아셨죠?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상 종교인들과 불신자의 선한과 기독교의 선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불교의 주제가 선행해요. 천주교의 주제도 선행해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선행을 다해요. 모든 종교가 뭐가 있다? 선행. 선행을 하고 그 다음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도 선행이 있어요. 이게 종교 기독교 그럼 이제 요 선행은 자기 스스로 어, 어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력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조건에요. 구원과 축복의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소원을 이루고 어 어떤 천국 가고 이런 조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에서는 구원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선행은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모습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으로 함께. 둘이 함께,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요 왜 하는 거냐면 성화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주님을 자꾸 담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게 종교는 구원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불교는 왜 해요? 아, 낙원에 가기 위해서 니르바나라는 낙원 극락세기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고 윤회를 할때 내가 죄를 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지렁이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로 태어나고 이렇게 신령한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 스스로 혼자 노력하는 거 이거. 지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심과 더불어 감동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지. 아, 어, 요게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자, 그다음에 다음 용어들을 한번 설명해 보라. 뭐 그냥 예정선 이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20개가 나와 있죠? 20개. 아, 어, 그 한번 해 보시고. 자, 읽어 보기가 있는데 어, 106페이지요. 106페이지를 보면 다음 14, 구절은 14번 제한속제 아 제한속제 했잖아요. 제한속제는 성자가 만 인류를 위해서 어, 대속한 게 아니고 예등된 사람 일부를 위해서 했다는 거지요 그게 제한.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그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한속제. 자그 다음에 읽어보기 106페이지 보시면 어, 다음 성경 구절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경고문이다. 어, 이제 중생한 것 같으나 종교인으로서 신앙인 이렇게 지적하는 경고문인데 그 경고문은 첫째가 회개가 없는 것. 어, 두 번째가 뭐예요? 타락해. 어, 잘못 보세요. 자, 타락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를 받고 성령의 참여한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없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아들을 시십 자가 바가현의 욕을 보입니여기 보면 성령의 은혜도 받고 신앙상을 잘하다가 타락하고 죽고 지옥 갈수 있지요? 여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래 안 그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너, 어? 요 과정이 예정 안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아셨죠? 집이 딱 해답이 나오죠. 여기 해석이 나오죠. 아이 어, 사람은 예정이 안 되고 스스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 막 집행하는 데 가서 막 은혜도 채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아까 도표를 보셨죠? 어 이렇게 막 은혜도 받고 뭐 금식도 하고 막 하다가 여기가 근본이 예정 으로 여기에 중생이 안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반드시 다시 떨어져 반드시 떨어져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떨어지는 것같은데 중생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되면 다 나와요 자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 배도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아까 그 성경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 예수님을 배도하는 죄는 절대로 못 짓는다. 성령 회방죄도 못 지어요. 자, 배도죄,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 용서 못 받지요. 예수 부인하는 죄. 자, 그다음에 음란, 미혹, 착각, 성령 회방죄가 7번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이제 우리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 여러분이가 해당이 안 되는 거 얘기를 전부 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 거부. 그 다음 무지와 고집 자 9번 그 다음 비장이 넘기세요. 마귀편이 어, 들어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마귀편 들어서 늘뭐분란일으킨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물질주의 2단 예수 살니다 2단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2단에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알자와 가짜를 고를 때 2단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2단을 통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은 요게 안된 사람을 끌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짜 성도를 골르는 방법이 이단을 통해서 골러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골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 예정된 사람인가 안된 사람인가를 마구제비에뭐 교회는 별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알곡과 측정이를 골러낼 때뭘 통해주려면 이단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그 다음에 질병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환란 고난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알짜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질주의 2단. 다 됐지요?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논란이 많은 성경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정말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예정된 사람하고 상관이 있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성령해방자 절대로 범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분 쉬었다가 아... 어, 다음 과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그 사람을 성령님이 때가 돼서 부르셔서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고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가 믿어지면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영적 축복 다섯 개를 말씀드리지어줄게요. 그럼 첫째가 뭐지요? 모든 죄가 용서을 받는다 했는데 118페이지를 보세요. 118페이지